쪽으로 여기 보면, 은 뭐, 원룸 엄청 많아요. 많은데, 여기 아파트가 딱두 군데가 또 있어. 여기에, 이제, 여기가 뭘 짓냐면, 유치원을 어요 지금. 저희 보면, 교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치, 유치원을 지면, 아무래도 이쪽도 여기 세웅 샹그릴라라고 있거든요. 이 아파트도 그렇고, 조금 뭐네 아무래도 좀 찾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 영진 엘리베이 아까 보셨죠? 아까 내려오면서 그리고 저쪽 이편의 세상 쭉 돌아보시고 여기 1단지 들어가는 입구고요 아까 저쪽은 2단지죠 위에 여기가 아까 101동, 102동 입구, 출입구. 그니까 러 요쪽 주차장에 대놓으시고 보여주시면 되고, 103동, 104동, 105동은 우리 저쪽 올라가다가 좌측에 또 주차장 하나 나와요. 가보셨어요, 어제? 아니요.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101, 102동 주차장이 있고, 101, 1 0 2 여기가 이편한 201동, 202동, 2단지. 2단지 주차장, 여기 보시면 1단지 주차저 1단지인데, 103동, 104동, 105동. 아, 그럼 입구가 이쪽인 아까 그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거기는 101동, 102동. 아 여기는 103동, 104동, 105동. 아 들어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집보로 가실 때. 근데 우리 사무실에서 걸어가셔도 돼요. 이게 신축으로 지금 2년 됐죠. 아파트가. 아니야. 3년째지. 그지금게1에 지금 40, 33평에. 아니야, 아니야, 2000에 50, 1000에 60. 그래도 많이 오른 거야. 옛날에 40까지 내려갔다가 네. 여기가 이제 바로 사무실 앞에 있는 건 미진 유골드. 어. 하나에요? 한동? 한동짜리, 예. 미진 미진이라는 데가 여기. 지역 거라, 미진에서 지어있는 게 많아요. 내가 볼때 영진하고 미진이 경상도권, 뭐, 건, 그, 건설회사인 것 같아요. 저건 얼마씩 합니까? 아니고. 그? 시세가, 아파트. 저거뭐 1억 몇천밖에 안 해. 임대는요? 임대 뭐 3, 40? 서른 33평 살평기준에 서른 살평 없어. 여기 스물여덟 평에. 28평 스물여덟 음, 평기준에방세개 화장실 하나. 음. 완전 똥값이니까 아 지금 아파트 난리도 아니라니까 이 편안이 천에 60, 2000에 50 옛날에 뭐푼룸값도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임대 임 임대 및 어, 관리인의 계약 해지 통보 후에 그문 그, 그 개방해서 안에 있는 짐다 임대인 임으로 뺀다라고 내가 적어놓을 거거든. 뭐 그런 거다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예. 예예예. 아 예예 그렇게 하셔요. 알겠습니다. 이게 예, 이제 자이 영진자이요. 자이언도 퍼스트가 아니라 영진자이요. 네. 어제 가보셨죠? 여기는 아시죠? 덕포 넘어가는 게. 또 아파트가 있나요? 없어요, 이제, 이쪽은. 도뮤토가 있어요, 도뮤토. 예, 네,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한번 가보기로 그것도 하고. 그것도 미분양 됐잖아. 야, 한참 미분양이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 또 엄청 다운 시키고. 응, 지방에서 그다 물건 다 몇백 개, 몇십 개 찍어갖고 지금 팔고 앉아있잖아. 그니까, 삼도 어, 하이츠라고 삼도 응, 하이츠가 있고, 요 삼도 하이츠는싼 물건 있으면은 잘 나가요. 여기 영진 힐타운 인데 요거는 미투식으로 돼갖고 요건 거의 외국인들 렌탈로 놨던 방이라 음. 예 요거는 월세로 많이 찾고 삼도로얄도 있지. 있지 않아요? 삼도로얄은저 위에 음. 저기가 협동아름 우리 사무실 주변에가 이렇구요 그리고 여기 뭐 하나 한동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였더라 아 여기 영진한솔빌 한솔 한솔빌. 일단은 큰거부터 좀 아셔야 될거에요 큰거부터 뭐 이런거 모르셔도 돼요 뭐 계룡아파트 조그만한거 있잖아요 이런거는 여기가 이제 지구대 파츠소거든요. 여기도 알아놓으시면 좋고. 아,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마스터스 골프장 골프클럽. 여기도 랜드마크니까 한번 알아놓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푸르름. 대교 프로룸이라고 여기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개념인데 이것도 이제 새 놓는 개념, 월세 개념. 여기가 이제 한주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 이런건뭘 해바라기 이런건 뭐 외우지도 못하잖아 솔직히 그죠? 어. 요거는 이제 덕한 미소 아파트 그리고 제삼아파트 내가 옛날에 그거 <웃음> 팔았는거 아니야 이거? 덕한? 응네 저기 아파트 괜찮던데? 원목으로 다 집어넣어서 아, 내 가? 네. 응 구조도 좀 시원시원하게 빠지고 아, 길 건너 보이는게 이제 대환아파트예요 음. 대환? 그리고 여기 오포 마리나 아시죠? 오포 마리나. 이게 아까 덕한 1차 2차. 지금 아무리 말해도 헷갈릴 거예요, 아마. 몰라요.